오늘은, 양력으로 그, 2018년, 12월, 아니, 2월 8일이고, 음력으로는 12월 23일, 신밀입니다. 이 천일이, 아, 그, 뭐야, 새로 이제, 정말로 이제는 제대로, 음량도 제대로 들어가게끔, 어떻게 한번 세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기념으로, 이 천일이, 천일의 법당을 잠시 비춰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 태화는 이렇게 있고, 종합태화로 있고, 어? 이렇게 해서, 음, 여기는 이제 애들, 동자량, 음, 애들상입니다.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으로는 이 천일 공부하고, 어, 기도하는, 그런 테이블입니다. 이렇게 방석이 있고, 방석정리도 안했네요 이게 그냥 찍다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대충 네, 이게 우리 이 천일법사의 그 법당 풍경입니다 영상은 그런대로 쭉 나왔는데 아 이놈의 음성때문에 아 진짜 짜증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쭉둘러서 여기가 이제 우리 애들 애드로시 이렇게 있습니다. 좀 잡고 서아볼까요이 정도. 우리 애드로시입니다. 얼마 전에 도령 큰 놈은 군대 군대 입대를 했습니다. 이 천일이 손잡고 가서 입대를 시켜줬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2월 8일입니다. 저기, 내일은, 그, 평창에서 그 올림픽, 올림픽이 열리는 그런 날이기도 하죠. 음. 자, 오늘 얘기는 다른 게 아니고, 음. 정말로 살아서, 음, 살아서 잘 깨우치고 죽자 하는 주제입니다. 이 천일이 한 데는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미 구인이 되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근데 아버지 같은 경우, 어 살아서 이 천일같이 열심히 빌고 닦고 가셔야 될 그런 분이었는데 아버지가 그러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년에 불운한 생활 마감하셨고 그 이후에 이 천일이 생각해도 딱히 어, 좋은 곳에 가셔가지고 공랑왕 생하시리라 뭐 그런 생각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아이나 다를까 뭐하니 그 살아생전의 습을못뿌리시고 음, 어, 잘못 그 계시는 그런 걸 봤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어, 지옥 그 감옥이 갇혀 가지고 그 지옥 사자, 지옥을 지키는 보니까 <웃음> 그 지옥 저성의 지옥 문지기 사자들이 있고 그 외에 어, 호랑이와 그 사자 비슷한 그런 동물이 있었습니다. 언뜻 보기에 사자 비슷했는데 음, 사자가 사자만 비슷했지 딱 사자라는 생각은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에 아버지가 갇혀 있었고 그 자식된 도리로서 그 아버지가 그, 그 호랑이와 사자의 먹잇감이 된다 하니 그걸 어떻게 냅두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천일이 좀 칼과 그활 이런 걸 찾아가지고 그 감옥을 부수고 아버지와 같이 또 수감되어 있던 그 망자들 다 같이 그 감옥에서 탈출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 그 과정을, 그 저성 사자랑 그 호랑이 사자, 이런 것들이, 어, 보고, 쫓아오는 과정을 이 천일이 활과 칼로 인해가지고 다 이제 무찌르고, 빨리 피신을 시키고, 이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문제는, 다른 망인들, 다른 망자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아버지는 정신을 차릴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는 살아생전에 학식도 많았고, 어, 살아계시면 이제 부터 80이 넘을 나이신데, 살아생전에 아무리 배우고 학식이 많고 소용이 없더라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그걸 깨우치거나 알지를 못하면 그게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이 천일은 아버지를 경호 삼아서 정말 제대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식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구해주고, 어떻게 보면, 그 애매한 그 저성을 지키는 문직이나, 호랑이 사자, 이런 것들만 이 천일의 칼과 활을로 인해서 죽은 꼴이 됐습니다. 음. 그 모양이 됐으니 그걸 참 딱히 음, 어디 그 양반들도 한소연 할 때도 없고 근데 그로 인해서 아버지가 정신을 차리고 새로 깨우치고 가신다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 없었을 건데 아버지가 그러지를 못한다는 거죠. 아버지는 살아생전에 어, 평상시엔 말 아무 말이 없다가 술만 한전하시면 어,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웃음> 아주 난리를 피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역시나 이제 저승세계에서 일단 이 천일이 탈출을 시키다 보니 이 천일 옆에 와 있었고 이 천일이 생각하기에 살아생전에 효도도 못했고 안타까운 마음에 살아생전 원도 풀고 한도 풀고 업장도 닦을 겸 그래서 그럼 이 천일과 같이 계시자 해가지고, 이 천일도, 음, 묵인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딱히 더 이상 아버지가 속을 안 썩이면, 어, 이 천일도 뭐라고 할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뭐, 자식된 도리에서 저선가 가지고서는 그 사자밥이 되라고, 호랑이, 호랑이 밥이 되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고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이 천일과 같이 이게 경천사 여기 있으면서, 내내 그, 역시나, 뭐, 술을 한잔 안 하시면 상관없어. 어쩌다 술 한잔 하시게 되면은, 이게, 이게, 이게, 이 정도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천일이 하다 하다 못해, 어, 며칠 전에, 어, 다시 아버지를 어, 저성세계로 어, 보내는 어,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어떻게 보면 참, 이게 뭐, 자식이라고 하지만, 또 아버지라고 하지만, 더 이상, 아버지로 인해서 다른 누군가가 다른 어떤 망인이는누군가가 피해를 본다고 하면 그건 아버지가 업을 닦는 게 아니고 업을 더 짓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 같아서 이젠 아니다 하는 결론을 얻고 그렇게 처결을 아, 했습니다. 이 천일이 아, 지장부살림도 아니고 예전에 뭐 지장부살림은 지상, 뭐 지옥가 가지고 당신 어머니 이렇게 막, 구하시겠다고 뛰어들어가지고, 뭐, 그렇게 가지고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뭐간 그래서 지장부살이 됐다 하는, 뭐, 그런 게 있는데, 어디 이 천일이 뭐 지장부살인가 비교할까 마는 여하튼, 이 천일도, 아, 지옥에 계신, 감옥, 지옥 감옥에 같이 계신 아버지를 구하긴 구했으나, 이 천일이 얘기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살아생전에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습, 내지는 깨우치지 못한 부분, 그거는 죽기 전에 분명히 깨우치고 죽으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 가끔 이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어디 구슬하거나 정을 보러 갔을 때 당신 누구누구가 이렇게 묵못하고 괴롭힌다 그러면 어 살아생전에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우리한테 너무 잘해주시고 좋은 분이셨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근데 죽어보면 다릅니다 죽으면 살아생전에는 정신 인간적인 정신이 있었으나 정과 신, 몸, 머리와 이 몸뚱아리 이것 중에 정, 정에 해당되는 머리 이거를 수행하지 않고 닦아내질 않으면 죽어서는 이게 없습니다. 이게 그냥 혼백 중에 그냥, 그냥 혼만 떠도는 거예요. 그러니 살아생전에 아무리 예뻐하고 아무리 좋고 아무리 학식이 있고 배움이 있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거랑은 별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르마 얘기를 하기로 또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하냐면 착하게만 살아서는 안된다 하는 그얘기에 똑같습니다 착하게만 살아서 누구나 다뭐 이렇게 응 어? 국내 광선상 좋은데 가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반대로 이반대 예를 베풀어라 덕을 쌓아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베풀고 덕을 살려고 할 때는 그만큼 내 머릿속에 깨어 있어야 되고 나보다 남을 위할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이 기본 마인드가 되어있어 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고 그거를 이, 전인, 이 천일이 제작기를 가면서 다른 귀신들을 통해서는 이렇게 보고 느꼈지만 실질적으로 이 천일이 피부적으로 딱 느끼기에는 이 천일 집안에 그런 내력이 없기 때문에 몰랐었는데 아버지가 죽고는 그걸 제대로 알았다는 거죠. 다시는 엄마도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엄마는 만신으로, 제자로서, 무당으로서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엄마는 한겨울에도, 엄마는 이 천일이 합니다. 한겨울에도 냉수 마찰, 냉수로 목욕을 하고 그, 엄마 집에 이렇게 들렀을때 보면은, 이 머리를, 그, 찬물로 감았는데, 말리질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막 머리에 그냥 고드름이 그냥 두그럭두붙어가고 얼음이죠, 얼음. 그대로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어? 기도 끝나면 물도 오시고, 그게, 그 모습을 이천인은 많이 봤습니다. 엄마는 신의 색이라든지, 하늘이라든지, 이런 걸 이미 아신 거죠. 근데, 엄마도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엄마 같은 경우는 아버지랑 확연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확연히. 그게, 이 천일이 엄마랑 아버지를 딱 보더라도, 느껴지고 보여집니다, 그게. 학식이나 배움으로서는 아버지의 월등이 크고 월등이 많은데, 그거랑은 완전히 별기라는 거죠. 두 분이 돌아가신 경우를 딱 놓고 봤을 때 살아생전에 깨우치고 업을 닦고 돌아가신 분과 그렇지 못한 분과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더라는 거죠 극명하게 옛날에 천일이 어 천일에게는 할머니가 한분 계셨습니다 할머니가 한분 계셨는데 이 할머니가 흔눅하게 그 인생을 살다가 돌아가셔가지고 이 할머니 역시 뭐 천당이나 극락이나 이런 세계에 가리란 생각을 이 천일 안 했습니다 아이나 다를까? 돌아가신지 음 몇달안 돼서 안 돼가지고 이 천일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는데 당신이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어떤 모습이냐면 조금만한 관입니다 관 아마 그저서대문형무소나 이런 데 가면 옛날 일본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막 고문할 때막 몸에 꽉 끼는 아마 그런 관점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거기 할머니가 꽉 끼어서 갇혀가지고 있는데 관 속에 관, 꼼짝도 못하는 거죠. 그리고 관 위에는 어떻게 되어있냐 큰 거미줄이 막 얼기설기 쳐 있습니다. 거미줄이 근데 할머니가 그 모습으로 이 천이라는 데딱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할머니 거기 왜왜 왜 그러고 있느냐 하고 할머니, 할머니, 왜 거기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럼 나와.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 천일의 이름을 부르면서, 에고, 나좀 살려다 고. 그러는데 할머니가, 관 속에서 당신 의지로 이게 관은 하나의 결계, 결계와 형벌 같은 그런 저기 존재입니다. 거기에서 할머니는 옴짝 달싹을 못 하는 거예요. 당신이 움직이셔도 못 움직이고, 이 거미줄 자체가 이 천일이 봤을 때는 거미줄인데 그 자체를 할머니는 만지거나 뜯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일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려달라고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천일이 할머니께 아이고 참 우리 할머니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그러면서 그 거미줄을 싹 걷어내고 할머니를 일으켜서 빼냈습니다 그 안에서 그랬더니 할머니가 거기서 한숨을 심면서 고맙다고 그러고서는 꿈에딱 넘어갔고 그 다음에 한몇 개월 있다가 할머니가 등장을 했는데 이번에 뭐 어떻게 등장을 했냐 큰 호박 덩어리를 들고 들려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돌아가신 할머니예요 그래서 할머니 어쩐 일이야 했더니너 어, 줄라고 호박 가져왔다 하면서 호박을 갖다가이 천일에 남겨주고 너 호박 잘안 먹는데 뭐 이렇게 호박을 가져왔어했더니 주고 할머니가 이따 가셨습니다 그게 할머니가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 천일이 렇게구해주 우리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 구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응? 저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응? 저렇게 그냥 응? 허튼짓만 하고 대내시니 어쩌냐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할머니가 더 빠른 거예요 아버지는 정신문 차리고 해롱해롱 하고 다니시는데 그래서 이 천일이 오늘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다 죽느냐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냥 어? 뭐 이렇게 어떻게 살든 대신 정말로 머리를 깨우치고 업을 닦고 그러고 죽으셔야 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죽죠. 그죠? 누구나 다 죽어요. 그, 도라, 드라마, 그, 도깨비에서 그, 아주 대사 참 멋있던데. 그, 저승사자가, 그, 걔한대 그러지 않습니까? 한 살에도 죽고, 열 살에도 죽고, 스무 살에도 죽는다. 그 맞는 얘기에요. 누구나 죽습니다. 단지 때가 어느 때냐. 그게 문제일 뿐이에요. 어느 때, 어떻게 죽느냐. 그게 문제인데, 여하튼, 이천일 여러 반대 얘기하는 것은, 절대로, 죽을 땐 죽더라도, 그냥 죽지 말고, 깨우치고 죽으라는 거예요. 이거, 가방 끈기는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많이, 많이 배운 애들이, 그, 저, 많이, 저기, 뭐, 어디가, 저기, 못된 짓 하고, 그, 저기, 뭐야, 응? 돈 많은 애들이, 집은 못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불효하고, 뉴스 많이 보죠. 물론, 못 배운 사람도 그런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못 배운 사람 이렇게 하면 많이 배운 사람많안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배우거나 조금 배우거나 가방끈이 길거나 짧거나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인간이 돼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인간이 돼야 돼 인간 그래서 이 천일이 저희 이 천일의 아버지를 빗대서 여러분들에게 아, 말씀을 예약 어, 드리는 겁니다 이천일이 정확히 깨졌기 때문이죠. 다른 누구도 아닌 이천일의 아버지 때문에 그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아셨죠? 오늘은 이천이 <웃음> 이 마이크도 이제 새로 이제 장만을 했습니다. 막 여러 몇번 실패 실패하다가 결국은 이제 새로 장만해가지고 왜냐면 너무 이제 음량이 작게 들어가니까. 이게, 이 천일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전달이 잘안될 수가 있었고, 그랬는데, 그서이번에 마이크를 새로 어떻게 구입을 해서, 새로 어떻게 해가지고, 막, 쭈딱거리고 해봤습니다. 해봐서, 뭐 테스트 좀 비슷하게 됐는데, 여튼, 금일, 이제, 얼마, 안, 얼마 안했으면 이제, 명절입니다. 명절, 이제, 무술련의 명절, 아, 설날에 다가오는데, 늘 말씀합니다만, 조상님께 꼭 이해를 잘 차리세요. 조상을 위해 할줄 아는게 나중에 지가 죽어서 본인들이 죽어서도 조상 대접을 받습니다. 아시죠? 자기는 살아생 전에 개떡같이 살아놓고서는 자기가 죽어가지고 무슨 조상 대접을 받길 바라겠습니까. 그 음. 음. 그래서 돌아오는 명절 잘 보내시고 이제 일주일, 아 다음 일주일, 한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연휴 시작되는게, 연휴 시작되는데 남았는데 여하튼 모두가 다그 어? 명절 재밌고, 행복하게 보시기 바라면서, 절대로, 날마다 명심하시. 아, 깨우치고 죽자. 깨우치고 죽자. 어울 닦고 죽자. 이렇게 말이죠. 아셨죠? 그게 최고입니다. 명절 다들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하겠습니다. <웃음>